가위바위보왕 큰곰 옛날 옛날에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큰흰 곰이 살았어요. 내 이름은 곰곰 곰곰 곰곰 곰곰이는 가위바위보를 매우 잘해서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죠. 동네마다 가위바위보 대회가 있었는데 매번 그 대회에서 웃음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를 이기려는 동물들이 줄을 섰어요. 한 번은 옆 동네의 긴팔 원숭이가 곰곰이를 찾아왔어요. 긴팔 원숭이는 팔이 길고 손을 잘 써서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오, 오 바, 바, 바, 바, 바, 고, 나랑 칼이바보를 하자. 누가 친정한 우승자인지 승패를 가리자구. 그래, 긴팔 원숭이. 너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그게 뭔데? 내가 이기면 너의 음식을 나에게 나누어주지 않을래? 음식이라.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둘은 약속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긴팔 원숭이는 보를 내고, 곰곰이는 가위를 냈어요. 곰곰이가 이겼어요. 역시 가위바위보 왕이라고 할수 있네요. 으, 아쉽네. 곰곰아, 네가 이겼어. 인정할게. 넌 정말 가위바위보 왕이야. 긴팔 원순이는 공곰이의 승리를 인정하고 공곰이에게 자신의 바나나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 이번에는 방귀 냄새가 고약한 스컹크가 찾아왔어요. 곰곰, 네가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잘한다며? 도대체 얼마나 잘하든지 나랑 대결을 한번 해보자구! 응. 음, 조건은 알고 있지? 응. 음식을 나누어 주기 맞아. 그럼 시작할까? 곰곰이와 스컹크는 가위바위보 대결을 시작하려 하는데 갑자기 스컹크가 고약한 방귀를 꼈어요. 음, 정말 고약해. 방귀냄새가 너무 독하잖아. 아... 어지러워... 정말 고약한 냄새였어요. 곰곰이는 스컹크의 방귀냄새를 맡고 정신을 못 차렸죠. 스컹크는 가위바위보를 이기려고 일부러 방귀를 껴댄 거예요. 곰곰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 가위바위보가 시작되었어요. 가위 바위, 바위 보 스컹크는 가위를 내었고 곰곰이는 어지러운 상태로 바위를 내었어요 예! 곰곰이가 이겼어요 스컹크의 고약한 방귀 냄새의 방해에도 곰곰이는 스컹크를 이기게 되었죠 스컹크는 아쉬워하며 자신의 도토리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곰곰이에게 물었어요 곰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카이바이보를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 무슨 방법이 있는 거야? 음, 그건... 곰곰이는 스컹크에게 이렇쿵 저렇쿵 어쩌구 저쩌구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았죠. 스컹크는 놀라워했어요. 세상에나, 그런 거였어? 우와... 정말 대단해! 스컹크는 놀라워하면서 떠났어요. 또 다음날 이번에는 생지가 찾아왔어요. 생지는 너무 작아서 등치가 큰 곰곰이에겐 잘 보이지 않았죠. 생지가 곰곰이 발 앞에 서 있었는데 곰곰이는 배가 나와 있어서 자신의 발 밑에 있는 생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생지는 곰곰이 발 앞에서 소리치며 불렀어요. 곰곰아,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응?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밑에, 밑에 발을 보라고. 어? 발? 곰곰이는 발을 내려다보았지만 여전히 배가 먼저 보였죠. 생지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곰곰이에게 좀 떨어져 서 있었어요. 그제서야 곰곰이는 조그만 생지가 보였어요. 작은 생지가 말했어요. 곰곰아, 나랑 가위바위보를 해. 그래서 내가 이기면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을래? 근데 만약 내가 지게 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줄게 없어.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 꼭 갚을게. 약속해. 생지는 며칠 굶은 것 같이 많이 아이고 힘들어 보였어요. 곰곰이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가위바위보가 시작되었어요. 당연히 곰곰이가 이기겠죠. 가위 바위 보! 곰곰이는 보를 냈어요. 생지는... 어... 손도 발도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아야 했어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지는 가위를 냈어요. 허! 세상에! 생지가 곰곰이를 이긴 거예요. 예! 곰곰이는 단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아주 작은 생지에게 드디어 지고 말았죠.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런데 곰곰이는 전혀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졌소 생지야. 여기 음식을 줄게. 곰곰이는 아주 큰 음식을 내놓았어요. 생지는 말했어요. <웃음> 이렇게나 많이? 나는 몸집이 작아서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해. 조금만 가져갈게. 고마워. 그리고 생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음식을 들고 떠났어요. 곰곰이는 웃고 있었어요. 잘가 조심히 그리고 음식이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날 찾아와. <웃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곰곰이의 친구 반달곰이 곰곰이의 행동이 무언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가위바위보를 처음으로 졌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치 일부러 져은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곰곰아 혹시 일부러 져은 거야? 어? 아, 응 많이 배고파 보여서 진짜? 역시 그랬구나 근데 어떻게 생지가 가위를 낼줄 알고 져준 거야? 하긴 생각해보면 공곰이 너는 어느 누구한테도 진 적이 없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야? 아, 그게 나는 다른 동물들 관찰하는 걸 아주 좋아해. 관찰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동물의 표정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슬픈지 알수 있거든 그러다가 동물들이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나타나는 각각 다른 특징들을 알아냈어 정말?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많은 특징들을 다 알아낸 거야? 어떻게 달라? 긴팔 원숭이는 볼을 내기 전에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고 스컹크는 가위를 내기 전에 머리털이 쭈뼛 서고 생지는 가위를 내기 전에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여 <웃음>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아, 그런 거였구나. 정말 대단해. 근데 그럼 생지도 알고 있었는데 왜 져준 거야? 아, 그건 생지가 너무 배고파 보였어.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 그래서 내가 지면 음식을 나누어 줄수 있으니까. 곰곰아, <웃음> 너는 정말 착하구나. 착한 너에게 딱 맞는 일이 있어. 응? 무슨 일? 너는 표정만 봐도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알수 있잖아. 그리고 특징들도 잘 알아내고, 마음이 아픈 동물들을 위로해주는 상담사를 해보는 거야. 상담사? 곰곰이가 가위바위보를 그만하고 상담소를 차렸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 다들 곰곰이를 찾아갔어요. 곰곰이는 상담하러 온 동물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음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음식 대부분을 배고파하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우리 친구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곰곰이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되어보아요